안녕하세요 동경한의원김지원 원장 이은영 원장입니다 원장님 자반증은 다른 질환에 비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좀 어려운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아무래도 얼마나 치료를 해야 하는지 치료기간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요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치료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네 사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치료기간에 대해 확답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조건에 따라 치료기간이 상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환자분의 나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12세 이하의 소아는치료예후가 좋기 때문에 자반이 발생하자마자 2주 내외 내원하시면 대부분 3개월 안쪽으로 치료가 완료됩니다. 반면에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자반증을 앓다가 내원하시거나 증상이 일시적으로 가라앉는 듯해 지켜보시다가 재발을 겪고 오시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모든 병이 그렇기는 하지만 자반증은 특히 재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 발병하고 서둘러서 치료를 시작하도록 권고를 드리는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더욱이 이 질환이 성인에게 발병하면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성인은 소화에 비해 한번 발병하면 쉽게 치료되지 않고 만성화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만성화된다는 건 증상이 잘 가라앉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다리에만 있던 자반이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점점 번져 올라오면서 상체까지 퍼지게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심각할 경우 얼굴까지 자반이 번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신장 염증 인데요. 성인의 경우 신장 염증이 생길 확률이 확실히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되는데 만성신부전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질환은 신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부분인데 자반증이 생긴 지 오래될수록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이들 해주시는 질문이 그럼 성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소화보다 길까요? 하는 내용인데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인 환자분들도 우선적으로는 소아와 동일하게 3개월의 1차 치료기간을 잡는데요. 중요한 건 역시 증상이 처음 나타난 뒤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느냐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빠르게 내원의 치료를 시작했다면 3개월 전후로 금방 치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경향을 봤을 때는 성인 환자가 소아 환자에 비해 치료기간이 좀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치료 시점인데요 자반증이 면역질환이기도 하고 신장과 같은 내부 장기에 영향을 줄수 있는데 발병 후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이외에도 자반증 치료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는데 바로 스테로이드 치료 여부죠 네 그렇죠 스테로이드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치료효과를 가진 약물로 비정상적인 면역기능 항진으로 인해 신체조직에 염증이 발생한 질병에 대해 사용할 을수 있는데요 그만큼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과하게 사용할 경우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피부를 얇고 연약하게 만들게 되고요 또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점상출혈 및 반상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살이 찌기도 하고요. 더욱이 스테로이드는 자반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물은 아닙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견해를 갖고 있고요. 최근 국제논문에서 스테로이드를 10일 이상 사용한 환자는 자반증 재발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환자분들이 실제로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아 사용하시더라도 호전이 없거나 혹은 호전이 있더라도 일시적일 뿐 결국 약을 중단하면 증상이 다시 올라오고 기존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올라온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스테로이드가 필요한 증상도 있는데요 원장님. 네 복통이 그러한데요. 특히 복통은 아이들에게 자주 나타나고 대부분 극박하게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참기가 어려워합니다. 진통제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호전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가 필요하고요. 결국 복통의 원인은 자반증이기 때문에 자반증을 근본적으로 진정시키는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자반증 치료기관에 대해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만 치료기간은 환자분의 여러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네, 또한 자반증은 치료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원활한 치료를 위해서는 발병 후에 아까운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동경안 의원은 모든 환자분들의 완치를 지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